아이쿠야 자 오늘 엄청난 매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모노가 바로 음. 콜라보 도작을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 밀림 나바가 필렙이 3위라 가지고 그 부분에서 약간 한번 안 맞았던 미스 매치가 한번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피사기 레벨을 다시 한번 다 확인을 했습니다 11도 프업리바이도프업 풀업, 풀업, 램도 프업 풀업, 테리 프업큐프업 풀업, 풀업, 밀림 프업마무르프업으로 풀업, 모두 이제 동일한 걸알수 있고요 얘들 뭐 6초 가게, 뭐 이런 거, 뭐 선물까지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다 다만 옷장이 몇명 준비가 되지 않은 관계로 제가 옷장을 서로 다 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비 미적용. 자 이번에 콜라보 도장 라인업을 조금 바꿨습니다. 지난번에 뭐메카니즘이 띨빵하게 돌아가는 애들 이 있죠? 그런 애들은 다 뺐습니다. 베니마루라든지 구무루 같은 애들. 그래서 조금 라인업이 좀 수정이 있었다는 거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콜라보 도장 첫 번째 선수로 11이 나와 있습니다. 첫 문을 열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전투력 측정기 느낌 조금 있고 그래도 제가 좀 꽤나 좀 감격 피해도 있어요 근데 모노가 오늘 양보할 생각이 없나 보네요 패를 사기를 쳐버렸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좋겠다. 치크담 빠스 빠삭빡96000 끝날 뻔했어요 감격 피해 옵니다 자, 커피를 한번 질질 리면서슥 사이코 키네시스 초능력인데요초능력자 정도로는 7대자 세계관에서 비빌 수가 있을까 예. 초능력이 당연히 있는 거고 일단 전투력 측정 아주 재밌게 잘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리바이 형님이 나와있습니다 예 정말 한때는 확치라는 개념으로 최강의 1인 딜러 최강까지는 아니다 하여튼 상급 딜러 중에 한 분이셨는데 요즘 옛날 캐릭터 느낌이 나죠 그래서 두 번째로 나와있고요 자 들어갑니다 팍팍! 빡! 그래도 역속... 어? 어이? 야 그래도 라고 했는데 사만이 나오네 자, 리바이 형님 확치로 어, 확정 치명인데 치명 피해가 두 배입니다 파. 18,000, 1 18 아, 씁쓸하네요. 음. 아니, 리바이 형님 고인특집을 한번 할까봐. <웃음> 고통받는, 고통받는 영상이 되나? 빡, 27,000. 리바이 형님 삼성 졌어요 그래, 형님. 이런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서 이렇게 형님 라인업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번. 라인업 들어가면 쏙! 박 하오! 53,000. 어? 어? 우리 형님 싹 가능한지도? 근데 모노 치도 패를 한번 사기 쳤기 때문에 이거는 둘다 어차피 한번 사기 친 거야. 야, 모노야. 모노야 너 리바이 형님 고인으로 봐버렸니? 너이 형님 매섭다 자 리바이가 이걸 리바이 경장쑥수할세 슥슥슥슥 빡혁쇼 봤나? 존나 카리스마 있어 어. 와! 아, 형님 죄송합니다. 아, 이제 실수에 실례, 실례했네요. 실례했네요. 어, 삼성 딜도 괜찮았고, 그저 옛날 캐릭터 치고는... 어... 여기 모노를 잡아내면서 콜라보 도장에서 리바이 형님이 자존심을 한번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계속 깨는... 마아 바로 리제로에서도 인기 절정녀 램이 나와 있습니다. 어... 일단 모노가 먼저 한번 램을 가볍게 쳐보고 있습니다. 근데 모노가 이번에 역속이거든요. 빡치고 있으면 26,000밖에 나오지 않고... 있고요. 램도 이 어? 귀여운 메이드 복장에서 나오는 이 철태로 <웃음> 철태로 증폭 주 때리거든요. 빡 때리지 이6 0 0한오 좋아 좋아 일단 서로 이제 딜교를 해봤는데 어, 램이 조금 그래도 좀 옛날 캐릭터라 좀 약하게 나올 수 있지만 옷에 속이라서 비슷하게 딜을 뽑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잉 사이드가 삼성이 떴군요. 삼성 가야 되겠죠. 칭 쭉쭉쭉쭉쭉쭉 빡시고. 23,000, 2 3 0 오, 야, 잠깐만. 아, 아? 야, 필살기 붙었네. 아, 자, 와, 이게 여러모로 희비가 교차. 어? 잠깐만, 여러분. 이거 내가 봐봐. 이 램은 필각이 아니라 필살기 스킬로크 차단이거든? 야, 에이, 오토한테 맡길게. 오토한테 맡깁니다. 아, 이게 그냥 일선계 나가네. 뻑 때리면서 56,000.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해줘야 되는지 참 그게 애매하다. 자, 어쨌든. 이게 어 요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지? 짝그당. 자, 요거는 일단 뭐 어쨌든 도전객이 뭐 AI 규칙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모노가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약간의 여지가 있었던 건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상황을 애매할 때는 오토에 따른다라는 법칙을 따랐는데 만약에 필살기 효과 차단도 하나의 필각으로 봤다면 네. 그렇다면 방금 램이 이겼어. 차단 걸어서 비기 안 터지면 되게 약하거든. 비기 안 터지고 램 필살기 있어서 뻥 때리면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이건좀 여지가 좀 있었지만 뚜렷하지 않다면 오토에 따른다는 법칙을 따랐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아마 콜라보 도장을 하게 되면 램을 아파도,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거거든 필살기 차단도 필살기 대치 시에 우선시 되는 필각으로 쓸지 뭐 여러분들 댓글 의견 보고 다음에 한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콜라보 도장 만만치 않은데? 자 지난번 댓글에서 여러분들이 테리 포함해달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리를 어, 오늘 라인업에 넣었고요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테리 보가드 킹파 때 테리 보가드 어, 주캐 중에 한명이었거든 정말 멋진 캐릭터입니다 자, 일단은 모노가 선턴이고요 이렇게 가게 되겠네요. 박스, 박스, 코, 타! 2만 5천 정도 치고 있고요 테리보가드가 지금 또 우세속이다 보니까 몰라요. 또 모른다. 이런 정도고. 자, 라이징 테클. 자, 여기가 약간 그런 메카니즘이지. 우리 코인 멀리 누나가 필각하면서 자기는 필살기 쓰고 상대는 필살기 못 쓰게 하는 약간 그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모노는 그러기 전에 끝내야 되겠죠. 그러기 전에. 자, 삼성기가 붙어서 나가게 되고요축축축축 믹서기 갈아보고 있는데 만팔천 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테리보가드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상대 필살기 준비한다. 어,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라이징 테클 나가겠죠. 라이징 태클 들어가면서, 자, 2만딜 정도 뽑으면서 필각 두 칸, 두 칸, 이성인데 두칸 깎는 아, 좋죠. 자, 모노가 그래서 계속해서 약점 피해를 치고 있습니다만은 테리보가 드 탄탄합니다. 탄탄하면 치바바 빡빡 18,000 야, 이 정도가 자, 오빠 필살기는 간격 피해란다. 괜찮겠니? 이러면서. 야, 테리보가 잘하는데, 이거 견딜 수 있겠나? 간격인데, 이거. 어, 그 야, 콜라보 도장이 이렇게 쎘나? 모노급이 와가지고 지금 쳐맞고 있다고? 리바이한테 졌지, 테리한테 졌지. 현재 승률 50%입니다. 2승 2패. 어. 자, 계속해서 다음 판. 와, 콜라보 도장에 막강한 강자 중에 한 명. 사나기 쿄가 나와있습니다 쿄가 지난번에 뭐고 어? 마왕님으로 잡았다 해? 그것도 폐가 잘 안풀렸는데 막 쳐맞다가 턱 사발에 가지고 그것도 지가 피사기 한대 맞았는데도 점화로 피사기로 안죽고 막. 그래서 내가 옛날에 쿄를 도장 기기 했더라 다시 보니까 그때 노멸을 그때. 더만 쿄가 콜라보 도장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콜라보 도장이 쿄 이제 점화 붙이기 시작합니다 점화 4개고요 4개에서 동물기 들어가죠 공멸 피해 이압턱썩 먹어라 33,000 멋쩡 강자야 진짜 상당하다 진짜 빡빡 빡, 빡, 빡. 25,000. 역속이 되다가 이제 점화가 붙어가지고 점점 더 질질거릴 예정이죠. 점화 한개당 아군 영웅에게 주는 피해 5% 감소. 점화 지금 6개면 5, 6, 30. 30% 감소야. 상당하지. 그리고 점화가 붙었기 때문에 때리는 건더 세게 들어갈 거고. 33,000. 이야, 근데 좀 궁금했던 건 비기 필살기를 켜가 맞았을 때 견뎌냈을지 그것좀 궁금하긴 한데. 왜냐면 이게 점화가 많이 붙으니까 그때 견뎠거든. 림무르거쭉끄둥 하고 심연 장판까지 견뎠어. 어쨌든. 근데 왠지 비기는 못 견뎠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저 42,000 뽑고 있는데, 쿄가, 와, 쿄가 운도 좋네. 지가 쿠턴이었는데 필살기 또 먼저 가져가면서 또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냅니다. 팍! 뽕! 킹파의 주인공은 나다, 이러면서. 자, 이렇게 되면요. 지금 모노 입장에서는 승률이 50%가 안 나와요. 킹파 테리, 킹파 쿄한테 둘러쳐맞았어. 요 킹파한테 재앙이 안 된다, 뭐 이런 느낌이야? 자, 계속되는 콜라보 투장 이번에는 밀림 나바가 나와 있습니다. 웬만하도 이제 필살기 게이지 올라가면서 버프 쌓이면서 더 세지는 그런 서, 스타일이죠. 일단 쇠기 피해 1인기, 어, 둘다 1인기구나. 아, 둘다 1인기면은 성이 높은 걸 우선시한다라는 법칙에 따라 나이프 윈드가 나가게 됩니다. 톡톡톡. 자, 14,000 들어가고요. 필살기 사용 불가 붙고 있습니다. 자, 일단 모노가 이제 반격에 나서는데요. 모노가 지금 이번엔 내가 우세속이구만. 빡빡 승률 한번 챙길게 빡 때립니다. 46,000. 셉니다. 역시 우세속 때릴 때. 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밀림 나바가 또 하필 여기 또 이성이 붙어서 이게 나가야 되겠다, 그지? 세기 두 배가 쓰고 싶을 텐데 근데 이게 필살기 사용부에다가 소멸이 붙어가지고 이거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거 이성이 붙는 게 상당히 괜찮을 수 있습니다. 모노 입장에서는 필살기 지가 이제 충분히 지금 먼저 갖고 갈만 했거든? 근데 못 갖고 갈것 같네요. 자, 여기 또 붙었다. 야, 밀림 나바, 밀림 나바 또 붙었다. 이성 이거. 야, 아닌데? 이게 나이프랜드가 잘 붙은 밀림 나바라가 되게 무섭겠는데? 이성식 붙어가 이게 먼저 나가면 270%에다가 퍼두턴 피사... 동안 피사기 사용 불가능에다가 정교시 필각이야. 그러면 지가 먼저 진 피사기 질 거고 상대 피사기 못쓰. 야, 이게. 야, 이 콜라보 도장 겁나 무서운데, 여러분? 콜라보 도장이랑 페스티벌 도장이랑 패싸움 한 번. <웃음> 패싸움 한번 붙어봐야 되나? <웃음> 와, 콜라보 도장 만만치 않은데? 와 모노는 이걸로 잡았어야 돼요. 뭐, 끝났다야 이거는. 저, 아 근데 이제 버프가 지금 많이 꺼졌어요. 버프가 이제 턴 지나면서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디폭 피해라 상대 필살기 이지한 칸당 20% 추가 피해. 다섯 칸이니까 100% 추가 피해입니다. 복스, 16만 9천. 지난번 콜라보 도장이 좀 아쉬웠던 게 이게 3렙인걸 제가 확인 못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이번에 이게 해우 쪽에서는 필살기 프업인걸 제가 확인했고 퇴. 엄청난 딜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러면 밀림 나봐도 장깨기에 고수 중에한 명인데 이러면 고수가 왜 이렇게 많아? 어. 자 오늘의 마지막 궁매치자 아무래도 이제 일네일에 광고로 나갔던 오늘의 메인 매치다 볼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해요. 요거 서로 약간 라이벌 느낌 이 있어요. 라이벌 느낌이. 마왕이냐? 각성 모노냐? 들어가 봅니다. 자 마왕님으로 먼저 갑니다. 관통. 죽, 죽, 죽, 죽, 죽. 빡, 싹, 꾹, 54,000. 야, 마왕인 것 같다, 야. 어. 자, 모노가, 니랑 속성도 같고, 같은, 어우, 야. 일단, 물론, 스킬은 지금 2성짜리랑 1성짜리 좀 차이가 있었고요 자, 마왕의 무릎 1성. 쫙쫙쫙쫙쫙쫙! 팍! 1성인데, 36,000. 안정적으로 딜잘 뽑습니다, 진짜. 야 모노는 이제, 나도 잘 치는 걸로 지금 유명하다고! 팍! 29,000. 와, 차이 나네? 자, 여러분, 아, 또 맞짱은 맞짱일 뿐. 실제, 아, 메타에서는. 쓰임새가 다르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좀 아름답게 정리 조금하도록 하고요. 아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이제 구스 형이 평소에 이제 쓰는데 평소에 실제로 이제 내가 PVP 할거 아니야 게임할 때 그때 이제 리무루나 모노 중에 선택을 할거 아니야 뭐둘다쓸 수도 있지만 암멜이랑 뭐 여회를 넣는다고 봤을 때 서브에 라반 넣고 그럼 한 자리가 비는 거를 리무루 넣래 모노 넣래 뭐 이런 선택이 스스로 놓이거든 누구 선택하게 오늘의 결과와 같습니다 아무래도 마왕 리 자꾸 픽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모노가 잘 풀렸을때 딜뽕은 실제 메타에서 딜뽕은 진짜 모노가 더 크거든요 이제 오 미쳤나 이런정도 딜이 나오거든요 그 영상미는 좀 어마무시할 수 있으나 아 그래도 마왕리무르가 더 좋은것 같아요 발언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아그본명적으로 봤을 때마로좀 솔직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고 콜라보도장 굉장히 잘 봤습니다 오늘 모노가 콜라보도장 와가지고 야 페스티벌 도장 갔을 때보다 승률이 더빠았어 2승 5패야 콜라보도장이랑 페스티벌 도장이랑 무슨 패스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콜라보도장 이길 수도 있겠는데 뭐가 이렇게 세네들이많노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좋은 날 되세요 그 바이